여 오랜만에 컨셉전 들고 와봤는데요 이번 웜즈 다들 할로윈을 맞이해서 스킨을 씌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측도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해볼게요 오늘은 4등 하는 사람 맞추게 하자 어? 오. 케빈님! 어? 아니에요. 뭐야? 아 진짜 혼내고 싶네 한편아네 고백해 사랑합니다 <웃음> 시 청자들이 생각하는 4등은 지금 2D 아니면 람이다.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연비. 어, 야 근데 연비가 두번 들어갔다. 아, 삭제.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두 연비 합쳐서 거의 80% 가까이. 한태이를 까먹다니 너무 하시군요. 한태이를 연비라 썼구나, 내가. 왜 그러세요? <웃음> 나마저도 어결의 길로 가는 건가? <웃음> <웃음> 와 근데 오늘 라미님 캐릭터 진짜 잘 골랐다. 캐스가 있는 사람이 카와이라잖아 가와이. 물어보잖아. 그래 가와이? 자기 귀염네잖아 지금. 사카와이. 사카와이. <웃음> 오와 이랬는데 음. 공격해? 이랬는데 웃었다. 웃으면 그렇게? 합법. 오오 웃으면 합법이래. <웃음> 띠용? 띠용. 어 심즈다. 어 근데 할로윈 심즈 분장 재밌겠다 진짜 저거 하면.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들어갔다 이거. 띠용? 와. 띠용? 와. 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기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상승. 메시 기모 시 하이 아냐아냐 이거 뚫를래 메시, 메시 기모 치 와로이. 메시 긴장했어. <웃음> 메시, 메시, 메시. 어안틀린다 이거 뭐야? 우와. 매쉬기 모치매쉬그 모츄! 매쉬기 모츄! 중에매쉬만 모츄! 어 <메쉬만> 뭐야? 모매쉬 매쉬기 모츄! 매쉬이 모츄! 매쉬기 모츄! 매쉬기 모츄! 매 편하게 츄 매쉬기 모츄! 라믹님 하하하 아냐랑 팀 할래? 라믹님 너무 좋아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안돼! 1등이야 견제해야 돼 아냐 그래 라믹님 <웃음> 믿음이 그래. 가요? 목소리가? 견제해야 돼 이거 하지만 견제해야 돼. 메쉬 메쉬기 메쉬 메메메메 메쉬 고아이네 하오잘 버텼네 <웃음> 아냐 고아이네 아 이거는 저두 마리 참기가 힘들지. 띠용 띠용 거의 거의. 아니야 오늘도 칼퇴근이야. 띠용 띠용. 어? 한 명만 골라치기 막... 어 이게 뭐예요? <웃음> 이게 뭐예요? <웃음> <웃음> 어, 한 배나 보자. <웃음> 우리 팀 할까? 역시 악마다 <웃음> 유혹하는구만 <웃음> 악마의 유혹 내가 좋아하던 코뱅뱅의 소리가 하하 <웃음> <계속>. 어머어머어머어머 이 정도로 하나 릴수 있을까요? <웃음> 아직 합격 목걸이를 주기에는 이런 것 같아서 아한 배나 코만 겹치니 와... 이걸 역시 한 팬이 사랑하는구나 <웃음> 하하 <웃음> 진짜! 아, <웃음> 조화를 이루시오! <웃음> <웃음> 누구야 메쉬? 메쉬, 메쉬 no. 지켰어! 아 메쉬? 메쉬. 메쉬. 메쉬. 메쉬! 메쉬! 메쉬! What's your feeling? 메쉬! 메쉬! 메쉬! 메쉬 코아! What's your feeling 맨? <웃음> 메쉬 크림하지. Cool. Oh. Oh. Oh. Oh. 도 해볼래. 아아!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에저 빗소리 내리고. 빗소리 어? 내리게 방금 쏘지 않았나? 어, 우리 젠가 할래? <웃음> <웃음> 저기 딱 꼬리? 아니 여기 건드리지 마 악마야 여기 건드리지 마 알아서 할게. 아한 편이만 죽구나아한 편이만 죽구나, 아, 한 편이만 죽구나. <웃음> 아. 어. 어어 저거 터지나? <웃음> 아이고 연비야. 아싸 <웃음> 짜라라기다. <웃음> 아 연비야 이게 뭐니? 아, <웃음> 와. 어난죽었다 뭐야 남수. 하나 안 터져? <웃음> 아니야 아니야도 해보고 싶어. 뭔데?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터지지 마 제발 <웃음> 한편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What are you doing? 와 헬리콥터부터 먼저 터져 와 아파요 <웃음> 어 이렇게 된다 한편이 어? 터지면? 난리 났다 오이 <웃음> 이렇게 해서 6등은 한편이 아니야는 5등 아니야 조금만 봐도 아야 5등이다 아 아니야, 네. 5등이다 메쉬 야구 선수 전직 네. 메쉬 기모치 네. 이거 빠따 한 방은 또못 참지 연빈님? 나 요즘에 일이 많아 죄송하지만 연빈님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띠용 띠용 띠용 띠용 인정 인정이란 얘기였죠? 띠용 띠용 같이 맞으시다 연빈님 야. 용 띠용 어, 어? 안 누웠다 나... <웃음> 이거 지 혼자 그냥 자폭해버렸는데? 띠용 띠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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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르고 싶어서 누른 게 아니라니까? 아 띠용띠용. 채팅창! 갑자기 민심이 날아 가요? 무자 <웃음> 아 이거 오. 실수 일단 인정하는데 이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재판 나중에 띄웅띄웅 어, 일단은 빗소라 수고 많았고 <웃음> 형 여기서 나 죽이면 형 바로 죽어 왜왜왜? 투디 왜, 왜? 에어 스트라이크 있어 형한대맞으면 그냥 날아가 다음 내 차례니까 음음음 음, 음. 2D를 띠용띠용. 내가 잡아주는 거지 띄웅띄웅 나 퇴근권 두장 띄웅띄웅 이미 있음 띄웅띄웅 뛰어! 태2 2이시이데 지금. 이굿데이 굿은 이은안보이이은안보이는이보은 보이는데, 지금. 이 굿은 안보안이는데어안 죽었다 데 지금. 이이는데이 굿은 안 보이는데, 지이 굿은 안보이안 누구야, 도, 어디야? 띄웅 띄웅 와, 이건 갓다. Oh, w o 어 Talk a b o t 어 r e g e e 어 e n a e 어 g e me a h o 어!! k o b o s t o 어 o Yerrigo Dumion. You do. I'm 어 p a t c 이 of Taram a 어 일단 위에 애 죽이고 봐 그러면 꿨잖아. 아! 아! 아! 아! 너 침수차 경력 있다. 어? 어? 띠용 아! 디형, 디형. 너 운전하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캐빈님? 아, 아 미안, 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건 아니지. 디형, 디형. 우리 그래도 연대가 있는데. 아 메시 김치? 아 메시 김치 와루이. 메시 모치 와루이. 어, 메시 메시 머리 간지러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용 띠용 아래를 잡아야 돼. 유 저걸만 깔끔하게 없앴어. 띠아 너무 야 이거 이건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용띠용띠 어떻게든 퇴근권 가져가겠다는. 와 퇴근권 콜렉터야 어, 뭐야. 띠용. 오른쪽 위 2D를 잡아주셔야 돼요, 케빈님. 저 맞으면 바로 끝나요. 케빈, 니형 뛰어. 살짝이라도 빌라 불러주... 좀. 우와. 와이씨. 야, 이게 안죽네뛰용 뛰어. 동맹 뛰어? 뛰어. 아니 갑자기 해서 어? 동맹은 아니지? 동맹은 아니지. 형. 아하. 어허. 어허. 어허. 너 너무 개피야. 거기 너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단 당신을 못 믿겠으니까. 에? 한 발. 아안 맞았죠? 괜찮아요?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웃음> 제발 사안 맞아라 사안 맞으면 죽는다 띠용 이제 하지만... 저거 땅굴파야 돼요 캐빈님 투디는 가만 놔두면 물에 잠겨 <웃음> 무게 없어 투디 내가 봤을 때디는 지금 감옥에 갇힌 거라고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띠용 다음 턴까지 한턴더 파야 된다고 계산하고 일단 내가 여기서 너 지금 나설 거니? 캐빈 없는 캐빈방송 가져. 아 사장님 안 돼요? 저 퇴근 건한번 너무 갖고 싶어요 사장님? <웃음> 퇴근 건을 갖게 해주신다면 자동차 세차를 제가 깨끗이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사장님 <웃음> 아, 근데 투기 <웃음> 에어스트라이크안 쓰지 않았나? <웃음> <웃음> <웃음> 야! 아 있었어? 2프로? 심리전이야 아프로 있었어? 그 그래, 알아? 범주는? 정치 게임 힘리아이씨 당신 날 만만하게 봤겠지 아이시니 알줄 알았겠지 저기서 용접을 일부러 썼다고 그래서 <웃음> 와 일부러 썼다고 아아아 얄짤 아이가아 알고 아었하 아하하 아하신아한다아알려아라했아아 바로 아통수아후려아리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뒤통수를> <웃음> 아씨 케빈 없는 케빈 방송 눈 돌아갔었네 그냥 가지고 그냥 아 이렇게 해서 퇴근 거는 2D. 포인트는 연비로 가는데 다음번에 재판열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아나 진짜 실수 나도 당황했어 내가 재밌게 어, 보셨다면 좋았다고부탁드리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에 구독까지 너바 띠용 띠용 띠용